귀는 뭘까? 귀. 귀. 귀향. 뭐 이런 거 있잖아. 귀경. 들어봤어 그 귀자가 무슨 귀자일까? 한자에 너무 약을 어, 돌아올게. 그렇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러고. 요 어. 돌아가. 맞아. 맞아. 다시 돌아가는 대명사. 제기 <웃음> 대명사.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야. 주머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게 순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형태를 일단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기적용사의 형태. 어떤 형태예요? 응? 자, 일단 뭘볼 거냐면, 종류와 형태를 볼 겁니다. 제기적용사의 종류와 형태를 볼 거다. 종류와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뭐예요? 봐봐요. 원셀프라고 먼저 써볼게요. 원셀프. 이거야. 셀프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 셀프가 붙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셀프가 붙으면, 대기대명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종류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종류. 그래서 셀프나 아니면, 뭐가 붙기도 해요? 셀부드가 붙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붙어요. 이게 붙어서, 어, 결국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알겠니? 강조란 말이구요. 소또 한가지는, 장주 말고 재기용법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그냥, 결국 주어와, 아, 면 동사의 목적으로서 반드시 필요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기되면서는 일단 뜻풀이가, 음, 다시 돌아간다. 뭘로 돌아간다? 주어로 돌아간다. 주어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주어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잘 익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봐요 히킬드 힘셀프하고 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 여기를 볼래? 히킬드 힘셀프하고 힘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그에 대한 그에 대한 기대가 약 자세의 순서가 없지. 어. 그럼 뭔 뭐, 뭐 말이야? 이게. 예. 어? 현주야. 요거는 뭐야? 명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어? 어? 다시 돌아간다며. 다시 돌아가는 건 얘일 거 아니야. 왜? 이게 붙었습니까 그지? 예. 게 어? 도연아 차이가 올것 같아. 몰라 이거. 두 개. 이거 차이. 현주야. 무슨 차이 같아. 현주야. 어? 어떤 차이. 이거. 근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하는데뭐연다 아는데. 어떻게. 어 어떡해? 주어하고 얘하고. 같지 않아. 다시 뭐하아면 같아야 돼. 주어가. 목적에 어 영향을 미치고 이목적어는 다시 주어에 영향을 미치고 꼴까락 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신을 죽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결국은 재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죠?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잊지마. 이 꼴이야.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그렇죠? 같을 때만 재기대명사는 쏘린다. 같지 않을 때는? 같지 않을 때는 뭐야? 안쏘면안 안 되지. 얘는 개똥이. 얘는 서똥이. 개똥이가 서똥이를 죽였다는 얘기야. 아그 네, 그러면은... 알겠어? 개똥이하고 서똥이하고 다르잖아. 똑같이 삼친 단수 남성이지만,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개똥이가 서똥이를 죽였고, 서똥이는 비관해서 자기 스스로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얘도 쉬워. 응? 스토리가. 네, 그러면은, 그, 뭐지? 주어에 있는 대명사하고, 음. 그 목적어에서 셀프나 셀브스를 쓸 때, 같은 주어에 아니 같은 대명사에 놓치면은 같아진다는. 그 무슨 말이야? 같아, 그 같은, 같은 대명사에. 히어로 힘 쎄퍼가 같아지잖아요. 히어로 힘 쎄퍼? 어. 히어로 힘 쎄퍼가 같아진 거죠. 그러면은 힘 쎄퍼를 명사로. 어. 놓치면은. 명사? 아 명사 로쓸수 있냐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보니까 얘는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이걸 통이라고 썼어요. 통은 결국, 자신을 죽였다, 힘살트 쓸수있죠 주어를 통이라고 쓰면. 근데, 톰, 킬드, 톰, 이렇게 쓰진 않지 않거든요. 톰은 톰을 죽였다. 그러면, 대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톰은 또 다른 톰을 죽였다. 톰이라는 이름을 다닌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어, 자기가 자살했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예 들어 봐봐. 톰이 나와도 톰, 힘살트, 톰, 드 힘살트가 돼 힘살트. 셀프, 지를 붙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죠. 자, 봐, 여기 봐. 표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그 책에도 보면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 여기 봐.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잖아. 이제, 네? 3인칭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둘로 나누면 되는데, 하나는 뭐고요 길. 1인칭 2인칭 3인칭 다 반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 네. 맞죠 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1인칭일 때는 뭐니 제기대명지는 종류야 종류와 형태입니다 뭐예요 자, 우선 먼저 요걸 하기 전에 제가 뭘,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냐면아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 제기동명사를 만들어줄 때 규칙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규칙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봐요 규칙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몰라. 몰라. 1인칭, 2인칭은 뭐에다가 셀프나 셀브주를 붙일까요? 이거 알잖아. 마이 셀프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것도 알고 있잖아. 요 셀프라는 거 알고 있잖아. 1인칭. 복수는 뭐예요? 아우, 셀브주잖아 이건 알고 있니? 자, 반응을 해라. 이건 뭐니? 요 셀프주요. 없을 때는. 니 요거의 공통점은 뭐야? 형태 어떻게 만들어진다 에이. 대명사 소유격이지, 소유격. 소유격에다가 뭐가 붙는다? 플러스? 그렇지. 셀프나 아니면 셀부즈가 붙잖아. 이동 규칙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뭐가 그렇다는 얘기야? 어? 1인칭, 2인칭이 그렇다는 얘기야. 1인칭, 2인칭이. 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이 3인칭은 어떻게 만들니? 음, 에 목적격에다가 셀프나 셀부주 붙이지 부치, 않아요? 이거 셀프나 아니면 셀부주가 될것 같은데 목줄 뽑여봐요. 삼층 단수에 자세 개가 있으니까 남성이 때못 쓴다. 임셀. 그다음 여성일 때못 쓴다. 컬셀. 그다음 중성일 때못 쓴다. 이 셀프. 맞아 틀려? 틀리지. 맞아요? 자, 재개념에서. 됐잖아, 여기까지. 3인다 남성, 여성, 중성, 3위칭그지 단실 때, 복실 때뭘 써줘요? 댄, 셀, 보드. 자, 봐봐. 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목적격 형태로 지니고 있잖아. 힘, 아, 털, 입, 댄. 네. 여기다 셀프, 셀프도 붙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위층은 끝나. 됐지? 개념잡자고 그러면 이직하는 거야 이거 그냥 에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 총에 끝날 거야 이 총에 끝나고 그리고 너희한테 들 미래가 보장되느냐 이거 영원히 반증만 안 되죠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자꾸 어떻게 나와 여기도 봐봐 솔기영인지 아니니 확인해봐 솔기영 your your my our 솔기영 왔잖아 이게 self self 주는 거 아니야 이 차이를 알죠 단수일 때는 셀 e l 부끄고 복수일 때는 self 부주야 자 그러면 질문 형태가 똑같은 거 같은데 다른 그죠 같아 보이나, 같아 보이나, 다른 두 개가 있죠.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거? 예, 예, 예, 예. 어, 어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너희들 자, 이거부터 한번 들어가보자. 자, 너희들 기본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 내가 지금 예문을 두 개를 씁니다. 자, 너희도 실패 이해하다라고 지금 써주는 거야. 어, 맞는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여기 봐, 여기 봐. U. 아, 하나는, 둘. 네. 맞는 문장. 이것도 아, 맞는 문장인가요? 틀문장일까요 맞는 문장일까요 어, 맞는 문장이에요. 다르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형태는 똑같지만 다른. 형태는 같지만 다른. 얘는 단수, 그지 얘는 복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알겠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 얘가 단순히 유! 그러면 너, 너희들 다 되는데 단복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 보호 어차피 이꼴이잖아. 이것 따지는 거야. 어, 수준 들어왔네 단수 죠 너는 학생이라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하고 이꼴 관계니까 복수네. 수준네 너희들은 학생이다. 알겠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별해 준대요. 이 개념도. 요 셀프, 이 셀프즈. 됐어. 종류하고 형태까지 다해줘야 됩니다. 기본은 음. 어디서 나온다? 원셀프. 또는 뱀셀부즈처럼 뭐 이렇게 셀부즈가 붙는다. 기본은 음. 원셀프에서 나온 거고 종류와 형태까지 체크했고 어떨 때 보통 재기대명사가 오는지 잠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웃음> 여기 뭐예요? 뭐가길 돼? 지용법이지 용법. 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볼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용법, 용법, 여기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을까요? 용법, 첫 번째 용법. 용법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용법, 제기대사의 용법은 크게 뭘로 나가냐면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무슨 용법? 강조용법. 강조용법. 강조용법의 특징 얘기할게요. 간명하게, 형명 간단, 명령하게 가야 된다고요. 강조용법의 핵심은 뭘까요? 강조용법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는, 하나는, 뭘것 같아? 강조용법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뭐? 주어, 목적어, 이게 강조.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놈을 쓰는 거야. 주어를 강조하기 해서 시가 주어질 때힘세프 한번 더 써주는 거고요. 자 목적으로 그녀가 나와서 허 그래서 허 세프 한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렇 주어나 목적으로 강겨해 주거든요. 이게 강제하다 보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나 바로 쳐서 없애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생략 가능하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익혀놔야 됩니다. 알겠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있다. 주어나 목적을 강조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주어 목적을 강조 생략 발음. 이것만 여러분이 있지 않으면 된다. 아까 우리 이거 얘기했잖아요. 히킬드, 히킬드 힘 쎄게 빨때힘 쎄게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거는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아이어 이건 안 되지. 맞잖아. 자, 그녀가 그 문제를 직접 풀었다. 해볼게. 이건 하나씩만 알고 간다. 응? 어? 빨리 대전리해 그녀가 어때요? 자,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에요 직접 해결했다. 그렇죠. 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강조야 직접, 직접. 자, 항상 문법은 해석으로 승화시키라고 그랬죠? 해석으로 승화시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직접, 직접. 중요가능해요 강조한 거요 목적. 어, 직접. 직접! 직접! 없어도 돼! 생략 단위에 러면 강조용도 맞아! 강조용도 맞아!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실 은 뭐예요?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로 나와도 상관없다. 알겠어? 주어를 강조하고 거니까 주어 뒤에 목적 강조했으면 목적어 뒤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는니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오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 더 넣어 해봐 그녀가 그 문제를, 그 문제 자체를 해결했다. 해볼게. 요봐봐 어, 살고도. 다 똑같은 예문 가지고 반복해서 해줍니다. 목적 관계에 풀어보는 을 관계하고 싶은 거야. 이 셀프 쓰면 돼요.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거야. 이거 다생각 가능해, 이렇게. 그래서 그녀는 그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 문제 그 자체를 해결했다. 뜻입니다. 그죠? 그 문제를 그 문제를 먼저 그 출해야다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재기용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재규율법. 잘 봐요. 잘 들어야 돼요. 재기용법은 위에 있는 특징과 상반된 영향이 있어요. 어떤 용법이냐면 위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기용법의 특징 중에 두 번째 먼저합니다. 생략 불가. 생략할 수 없다. 생략 불가. 절대 생각할 수 없다 제기용법은 제기용법은 어차피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하고 그 영향이 목적어의 행위 목적어의 대상에 행위를 하고 그 영향이 주어까지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요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기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틀을 갖고 있는데 바로 뭘 써야 하냐면 자, 이와하 타동사 제기용법은 하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런 역할이에요. 여기 주어 목적으로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조법이고요 하동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꼭 알아도 요 하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럼 연도한테 이제 예문이 필요한 거예요, 예문이. 그러면, 갤드가 하동사예요. 다동사의... 뭐라고? 갤, 별... 티, 키... 타동사죠. 다동사의... 하동사니까 목적이 나올 수 있을 거거아 어차피. 그 목조어 있으면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 남이 있단 말이야. 동사 뒤에 딴 놈이 있단 말이야. 나하고 같지않는딴 놈이. 그래서 목조가 나온 거야. 그걸 타동사라고 해. 그래. 알겠어딴 놈. 즉,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는 주어가 동사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야. 뒤에 대상이 안 나와도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게 자동사야. 그러면, 자, 재기용법에서 요두 가지 생략불과, 이건 요거가 구분되니까 머릿속에 직접 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기대면사의 용법을 고르는 문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무조건 못 찾으면 돼 가로 쳐주고 생략할 수 있는 음. 게 없는지 요거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두 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뒤에 아까 요거 이미 했어요 이게 제기용법이에요 이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어? 저게 제기용법이잖아 맞잖아목조거하고목조거하고주하고 뭐야 같지 않잖아 어, 이거 봤잖아. 그치? 봤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써줄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봐우 의아지 관용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녀는 그것을 했는데 혼자 있는 거였다. 해봐. 휙. d i 어, 그것을 했어. 근데 너 어떻게 했어? 어? 헛소 이건 생략 못 하잖아. 봐 이거 생략할 수 있겠니? 여기 생략 불가지. 생략 불가.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니? 혼자 힘으로 라고 해석해야 돼요.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뭐가? 뭐, 원셀프가 혼자 힘으로라는 뜻이야. 근데 cdj 시라 해도 똑같은 뜻 아니에요? 뭐야 뭐 똑같은 뜻이야. 그녀가 했다. 그녀가 그것을 했다. 혼자 힘으로 이거 다르지. 그녀가 했다. 근데 뭐야.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또 같이 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건 뭐야. 혼자 했다는 얘기야. 혼자 힘으로. she solved the problem herself and uh, she solved the problem 가치라고 할수 있겠지 이거? 아닌데 직접 이게나오면 직접 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네. 시켜 사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알수 있는 사실은 뭐기까지 아니야. 미리 내다보거나 추측 추측한 건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뭐? 뭘관계한 거야? 혼자 힘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혼자 힘으로 알겠어?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봐봐 뭐? 이거 이거 타동사나 전시사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생략 못한다. 이게 핵심이야. 어? 생략 못한다. 생략할 수 있겠니? 이거 봐봐. 봐봐.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She introduced. 누구를 소개했어요? 퍼스셜. 네. 생략할 수 있니, 없니? 퍼스. 네. 그 다음에, 자, 반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 네.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아니게 봐. 그렇지. 목적으로 사용된 거라, 서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라, 생략 안 됩니다. 생략 불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생략 불가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재기능사 총정리. 자, 종류와 형태 봤고요 이게 왜 쓰이는지,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용법. 용법은 크게 뭐로 나온다? 강조용법과 재기용법으로 나온다. 강조용법은 뭐야? 따로 없다. 그냥 주어나 목적을 강조하고 싶어서 써준 거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그러나, 재기용법은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절대 생각할 수 없다. 아 이제 이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시험의 본질은 항상 이두 가지를 이번끼리를 구분하는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틀릴 이유는 없다. 절대 없다. 그리 여러분들 이제 요 전치사포스 전치사포스 제기대 명사는 여러 가지 뜻은 쓰이기 때문에 이거 익혀야 돼. 여러분 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인이셀프 나와야 안 나와요. 인이셀프. 그거 나오죠. 인이셀프 무슨 뜻이야? 이불 한번 떠들어 봐리 본인 스스로, 스스로. 아니야 본래 본래 본래에는 뭐그 자체 에 있어서 이렇게이 미니스럽 이런 건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 비사이더언슬 무슨 뜻이야?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 원 판셔슬리 그렇 제정신이 아닌 어. 졸라 좋아서 미친 미쳐서 날뛰는 머리선락도 되고요. 빗사이드 원셉 하면 이건 무슨 뜻인데요. 거의 아, 음. 어, 신나 아 잘못 쓴것 같아요. 요게 요게 이런 뜻이 i 인스파이 어버 원셉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요거 제정신이 아니면 거의 미친니까 얼모스트 매드 뜻. 요 얼모스트 매드. 제정신이 아니정신나가 이런 뜻이고 In spite o 이런 것들을 연러분우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건뭐예요 이건 아니지. 바 y oneself는 무슨 뜻이에요? Okay. 많이 들어왔을 텐데. 홀로란 뜻도 언론의 뜻이야. 홀로란 뜻이야. 지금 적어진 것만 이런 분 메모해 주고 패해 주면 될 겁니다. 저절로 하면 보통 오브 이셀프 t 써줘요. 저절로 o v i 이렇게 써주면 저절로란 뜻. 이에요 끝을 적어 홀로 어? 어? 이거 무슨 뜻이야? 어? 제정신이 아닌, 요거? 어? 거의 뭐이친 알겠어?